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오늘 소개할 제품은 노이체에서 나온 포, 어, 40, 40k, 40km 어,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인데요. 블루투스 마이크인데요. 일단 이건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구요. 일단 이 마이크 자체는 성능은 굉장히 중수한 편입니다. 어, 성능은 중수한 편인데, 솔직히 말해서 에코는 별로 안 좋은 편이에요. 일단은, 어 디자인 외관 디자인부터 볼게요 외관 디자인은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다음 위에 여기 바로 다이나믹 다이나믹 마이크 가 여기 달려 있고요 그다음 여기 밑에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스피커가 달려 있고 그다음 여기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 그외 기능들을 살펴볼게요 기능들은 일단 어아 그리고 여기 밑에 소개 안했구나 밑에 여기 USB 단자 단자가 있고 여기 그리고 3.5mm 이어폰 단자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 충전 케이블 충전 충전은 3. 충전은, 어, 이 핀, 이핀 케이블로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SD카드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SD카드나 USB를 통해서 노래를 바로바로 바로 실행시켜가지고 노래를 볼수 있고요. 어, 그 외에도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걸로, 뭐, 블루투스 연결된 그 기계의 노래를 바로 앞으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넘길 수도 있고, 뒤로 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그런 버튼들이 풀, 프리뷰, 그 다음에 넥스트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레이 버튼이 있고, 그리고 보이스 음지, 변, 음지 음성, 음성 변환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볼륨 업, 볼륨 다운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크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이런 식으로 온 오프를 할수 있는 버튼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에코를 넣을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 이었고요 여기에 뭔가 좀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 싶으시죠 그러면 보이스비터를 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보이스비터를 깐 다음에 보이스비터를 통해서 어 목소리 변화는좀더 하는 편이거든요 이 요, 요 목소리 변화는 조금 음질이 조금 안좋은 편이에요 음질이 조금 안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조금 기분 더러울 정도로 조금 소리가 안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요음성변화는 안쓰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오퍼 기능인데요 여기 있는 스피커 기능은 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스피커 기능은 마음대로 끌 수가 없어요 제가 보이스비터로 어떻게든 꺼보려고 온갖 온갖 진짜 온갖 치즈다했는데 절대 꺼지지가 않았어요 꺼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끄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노래 부를 때 여기에 컴퓨터에 입력은 되긴 돼요 입력은 되긴 되는데 컴퓨터 입력돼서 디스코드 방에도 들리고 다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들리는 바람에 다른 마이크가 있으면 다른 마이크 뮤트를 해줘야 된다는 점이 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 성능 자체는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성능 자체는 조금 준수한 편이에요. 뭐 노래 부를 때 약간씩 고음으로 올라가면 뭐 고음으로 마구잡이를 올려버리면 약간 마이크가 끊기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적당한 어, 중저음 노래 부를 때는 좋다는 점, 그 점. 그점 어,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뭐 가격대는 한 2만 원대로 굉장히 싼 편이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집에서 그냥 노래 부르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그냥 노래방이 노래방 가기 귀찮은데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홈 파티 할때 노래 부르고 싶다 하실 때사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파일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번 저는 안녕.